과연 우리 사랑의 장애물은 뭘까요? 자꾸 무언가 내 뜻대로 한데 답답하시다면 이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는 우리 사랑의 장애물이에요. 어떤 현실적인 장애물, 심리적인 장애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까지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이 타로는 커플이신 분, 아니신분 모두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도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은 제너럴 리딩, 다수를 위한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꼭 재미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고를 시간 드릴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1번 분과 그 사람 사이의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지금 들어온 운적인 장애물, 현실적인 장애물, 그 사람의 속마음에서 오는 장애물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지금부터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예요. 별 카드가 나왔죠? 별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관계에 희망이 있다는 뜻이고 뭔가 좋은 방향으로 진전이 될 법한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장애물 카드라 하여도 희망이 장애물이 될 수는 없으니 크게 가로막는 것은 없다, 운은 들어왔다, 이 사람과 내가 좀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좀더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하고 봤더니 지금은 그 사람이 무언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을 시기네요. 자기 자신이 일로 굉장히 정신이 없을 가능성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하는 어떤 중요한 과업이 있기 때문에 연애보다는 자신의 일에 매달릴 가능성이 있죠. 보시면 남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정말 성실한 사람이지만 남의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진 않아요.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 잘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별다른 장애물이 없는데도 운적으로는 괜찮은 시기인데도 이 사람과 가까워지지 못한다면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할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도 일관적으로 드러나는데 이 사람 내면의 장애물로도 승리 카드가 나오는데요 물론 이 월계관의 카드는 상당히 좋은 카드이긴 하지만 지금 맥락상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지금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커요 출세하고 싶고 보시면 개선정군이라는 것은 예전에 자신이 어떤 지위였을지라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 더욱 더 높은 지위 그리고 만약 황제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제국을 넓힐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나는 한걸음 전진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런 욕심들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연애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게 원인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운적 인연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내가 서운할 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의 주변인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요 일단 주변 친구들은 나를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네요. 이 사람은 너그럽고 저 친구가 요새 만나는 그 사람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 사람들한테 베풀 수도 있고 베풀만한 여유도 있고 심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갖춰진 그런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 사람의 부모님 혹은 이 사람을 돌봐주는 어떤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의 윗사람은 나를 굉장히 좀 냉정하게 보는 게 있네요. 특히 부모님의 경우라고 한다면 얘한테 뭐 이런 이런 면들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뭘 갖췄을까 하고 좀 의심스럽게 보는 눈초리들이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이라면 상대방 부모님이 조금은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의 카드는 아주 정의로운 카드 말 그대로 엄격하게 판단을 내리는 카드지만 그만큼 거기에 내가 뭐 우리 누구가 좋아하는 사람니까 잘 봐줘야지 하는 식으로 정이 들어간 판단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1번분의 연애 혹은 결혼을 준비함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지금 일번 분에게 이런 장애물이 있다면 제 조언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뭔가 처음을 하거나 잘 보이려고 하거나 하는 것들은 그리 먹히지 않아요 그저 지금 일번 분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 그리고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고요 만약 그런 기회를 어떻게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한결같은 모습을 꽤 오래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 정의 카드의 마음은 풀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결론 카드를 보니까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보시면 남자가 검을 잔뜩 갖고 있는데도 씨름에 차 있죠? 만족한 표정은 아니에요 이 남자는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지금 상대방만이 아니라 1번 분께서도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을 수 있어요.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일까?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맞을까? 혹은 1번 분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꼭또 다른 선택지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일 나의 커리어가 지금 내가 이 사람과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데 뭐 하고 있지 라고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분과 관계를 좀더 깊게 맺으려면 이 사람에 좀 집중해 주셔야 하고요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놓여 있는 다섯 개의 검 중에 어떤 것을 택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1번 분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반분의 상대방은 지금 커리어나 성공에 대한 욕심 때문에 조금 정신이 없는 상황 다만 운적으로는 인연을 가까이 하기에 정말 좋은 때가 들어왔고 만약 결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대방의 부모님이 굉장히 깐깐해서 그런 것들이 힘들게 작용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은 나를 좋게 보고 있고 나는 어쩌면 다른 선택지, 내가 할수 있는 다른 선택지 때문에 지금 좀 고민하는 그런 쪽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곰곰이 생각하셔서 1번 분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할게요 이번 분과 그 사람 사이에 과연 사랑의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현실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지금 두 사람 사이에 들어온 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 보시면 운 자체는 심판 카드가 나왔죠. 보시면 이것은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일이 있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싸움으로부터 우리 관계가 한걸음 진전하게 되고 어떤 중대한 소식을 맞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제가 가끔은 이 심판 카드를 재생, 재회의 의미로도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은 어떤 CCBB를 가리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후에 나오는 카드들 때문인데요. 일단 보시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둘다 약간 성질이 급하게 뭔가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여요. 두 사람 모두 무언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다. 다만 둘다 성질이 급해서 그 와중에 싸움을 할 가능성. 이 기사는 검의 기사잖아요. 검의 기사는 이성하, 이성적이고 냉철하지만 반면에 어떤 싸움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앞서 계속 싸움을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심리적인 문제, 심리적인 장애물로 나온 이 카드 때문에 그런데요. 보시면 마지막 돌파구 카드로도 같은 카드가 나와있어요. 어쩌면 이미 2번 분과 2번 분이 생각하는 어떤 분은 싸웠을 수도 있고 그것도 꽤 크게 싸웠을 수도 있고 싸우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서로에게 쌓여온 불만들이 많은 상태인 것 같고 상대방의 마음속에 그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대조되게도 주변 사람들이 2번 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만약 이번 분과 상대방이 사귀고 있는 사이 혹은 굉장히 오래 사귄 사이라면 주변인들은 저 둘은 결혼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사귀지 않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어, 저 둘은 꽤잘 어울려 그리고 왠지 오래 갈것 같은 느낌, 결혼할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바로 위, 이 사람의 지금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의 윗사람들 특히 부모님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고 하면 테노브 컵스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점에서 완벽하냐 내, 내 아이와 완벽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지금 그분들이 보기에 이번 분은 굉장히 많은 것을 갖추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식에게도 잘하고 내 자식에게도 어울리고 어떻게 보면 과분한 그런 상대로 생각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이두 카드를 보시면 연달아 결혼에 대한 어떤 이미지 그것이 아닐지라도 굉장히 완벽한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느낌이 느껴지는데 여기를 보시면 엄청나게 싸우고 있죠 그래서 이번을 뽑으신 분들 중에 만약 결혼을 목전에 두고 굉장히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지금 서로의 마음에 쌓인 어떤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고 지나가야 할것 같아요. 지금 돌파구 카드로도 같은 카드, 심리적인 장애물이라면서 이 카드가 다시 돌파구 카드로 나왔거든요. 결국은 내 마음 속에 쌓인 이 사람과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관계가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고 내가 꿈꾸는 것들도 하기 어렵거든요. 이건 사귀지 않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나에게 오기 위해 왜 이렇게 많은 심리적으로 장애를 느끼는지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셔야 할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나에게 오지 못하는 어떤 이유 헤어진 연인이라면 나와 싸웠던 어떤 원인들을 생각해보시면 우리 사랑의 장애물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 리딩이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점은 아까 제가 CCBB를 가리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 드렸죠. 우리 심판의 나를 좀 묘사를 해볼까요? 우리가 잘못한 것들, 잘한 것들, 그날 판가름을 하고 결국 우리는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관계가 한 번의 큰 싸움, 어떻게 보면 한 번의 큰 시련을 거쳐서 더욱 깊은 관계로 가게 된다? 그렇지만 우리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판 카드가 나왔다는 건요. 우리가 모른 척하는데 일이 술술 풀린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심판의 날이 왔는데 그냥 대충 가만히 있었더니 전부 끝나버리면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겠죠 그런 것처럼 제가 이번 분과 이번 분이 생각하는 상대방 사이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들은 맞부딪혀 해결을 꼭 해보시고요 그렇다면 아주 잘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번 분의 상대방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번 분을 이렇게나 좋게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번 분 예쁜 사랑하시고요.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일단 카드를 여러 번 보고 난제 감상은 우리 3번분이 좀 골치가 아팠겠다. 그리고 이 사랑이 단순히 둘만의 것이 아니고 연관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각자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요 여기에 영향을 끼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방면으로 우리 3번 분이 힘들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현실적인 장애물 그리고 지금 들어온 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리적인 장애물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가 볼게요 먼저 보시면 운 자체는 크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매달려 있는 사람은요. 서로에게 희생을 바라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만남 자체가 희생하는 것들,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할 힘을 내지 못하고 멀거니 바라만 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외적으로는 굉장히 모든 게다 갖춰졌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두 분이 사귀든 사귀지 않든 이미 헤어진 분들이건 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는 것 그리고 두 사람이 있으면 정말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었을 만큼 외적으로는 이미 다 갖춰졌다 하지만 운 자체가 크게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게다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힘든지 이렇게 많은 완드들이 있네요 이 사람은 지금 내가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지금은 저 완드를 가지고 서 있는게 고작인 그런 상태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개입이 많아서 힘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상대방의 친구분들은 지금 3번 분을 투 오브 스워드 그러니까 3번 분이 상대방에게 충분히 마음을 주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런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함으로써 네가 너무 마음을 다 주는 거 아니야? 끌려다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 그래도 어떤 장애물이 있는 이 사랑을 좀 방해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도리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에게는 어떤 방해물로 작용할 수 있고 제가 이것보다 좀더큰 방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윗사람들, 특히 부모님들의 영향력인데요 보시면 이분, 상대방은 굉장히 많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랑을 받고 태어난 사람 사랑으로 길러진 그런 어떤 사람인데 이 보시면 여기 이 사람이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굉장히 지극하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을 떨어놓기에는 너무도 사랑이 지극하고 또 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사회에 나가 사랑을 하는 것이 자신을 고립시킨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3번분이 조금 골치가 아플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만 말하면 상대방이 몹시 이상한 사람 같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적으로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가진 것도 많고 갖춘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3번 분에게 잘해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이게 이런 운이 들어와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더 나쁘게 작용하는 걸 수도 있어요. 좀더 운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활동적이랄까 아니면 좀 외향적으로 나서는 운이 들어왔다면 이런 카드들의 영향력을 떨쳐내고 또 다른 카드로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운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랑 두 사람의 문제보다는 외부 사람들의 이런 영향력으로 인해 내 사랑이 좀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지금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때는 조금은 피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니면 좀더이 운의 흐름이 바뀐 뒤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이런 카드가 나온 걸 보면 분명 두분 사이에 인연이 어느 정도 있고요. 다만 주변 사람들이 지금 좀 너무 안 좋은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돌파구를 보시면 돌파구 카드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잘될수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느라 눈앞에 날아온 행복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사실은 이 투오브스워드도 그렇고 안대만 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안대를 끼고 굳이 힘든 길을 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더 잘되고 싶으시다면 두 분이 서로에게 좀더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듣지 않는 편이 좋겠다. 그리고 이 매달린 사람의 밧줄을 풀고 먼저 뛰어나가는 쪽이 훨씬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마지막 하나는 이건 그냥 참고용으로만 들으세요.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의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 하면서 마음을 놓게 될 수도 있는 어떤 가능성 물론 이 가능성은 훨씬 적어요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3번 분이 여러모로 골치 아플 때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좋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더 좋은 운이 들어오길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3번분 예쁜 사랑 하시고요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일단 4번분과 상대방은 어떤 중요한 길목 중요한 갈림길에 들어섰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현실에서의 장애물, 그리고 이것은 현재 들어온 운, 마지막으로 지금 심리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카드고요. 주변 사람들이 과연 우리 사번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돌파구가 뭔지도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두 분의 운으로 죽음 카드가 나왔어요. 제가 죽음 카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수도 없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수도 없어요. 어쩌면 이 관계는 아주 끝날 수 있는 어떤 위험성 혹은 내가 내 안에 묵혀왔던 문제들이 전부 해결되고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보여요. 그래서인지 현실적인 문제로도 검두 개를 사이에 두고 고민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지금 여인이 혼자고 검이 두개 그리고 안대를 풀수 있, 풀면 수풀이 상황이 종료되는 점으로 볼때이 사람이 지금 생각하는 문제는요.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아니라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연애를 지속할 수 있을지 혹은 언제까지 연애만 하고 결혼은 하지 않을지 혹은 자기 자신의 어떤 선택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 관계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예 사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것과 나와 가까워지는 것그 경중을 따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데스 카드 뭐 이런 카드들이 나왔음에도 제가 전반적인 리딩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일단 자신감이 있어요. 상대방은 이 상황을 잘 끌어갈 자신감이 있고 그것이 잘될 것이고 자기가 그 문제들을 케어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이 바로 이 황제 카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고민의 기간 동안 사범분이 이 상대방 때문에 고민을 좀 하게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 사람이 아주 현명한 답, 물론 그 사람이 생각한 기준에서의 현명한 답이겠지만 그것을 찾아낼 것이기 때문에 질질 끈다던가 답이 없이 이어지는 그런 답답한 상황은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분의 주변인들은 상대방이 4번 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고 생각하느냐면요 바로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잘 어울리고 아주 순수한 어떤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쩌면 두 분이 외부에는 알리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 강렬한 카드가 나왔다는 건 본인들은 좀 감춘다고 감췄을 수 있지만 주변인들은 다 알고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의 선배, 윗사람 제일 크게는 부모님은 4번분을 어떻게 볼 가능성이 크냐면요 아두 사람이 서로 함께 있어 굉장히 성장하는구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를 이끌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변인들이 지금 이두 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희망적인 메시지로 차 있기 때문에 이분이 엉뚱한 검을 고르는 일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마지막 돌파구 카드로 바로 펜타클의 여왕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의 이미지를 우리 곰곰이 생각해봅시다. 아름다운 포도가 있는 평화로운 정원에 있는 여왕이죠. 그만큼 이 여왕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4번 분이 이 분과의 관계 혹은 이 분과의 연애 혹은 더 나아가는 데 있어 걱정이 있다면 걱정을 좀 내려놔도 되겠다, 이 연애는 안전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 걱정하는 문제들을 좀더 빨리 해결하려면 내가 좀더 베풀고 내가 좀더 손을 내밀어도 되겠다고 생각해요 이 여왕 카드는요 내가 아낌없이 베푼다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이런 따스한 이분의 인성 성품을 보고 좀더이 여인에게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 어떤 관계 문제가 있다면 내가 발풀고 먼저 다가가라 그리고 당신의 연애는 안전하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데스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요. 어떤 사건이 조만간 일어날지도 모르고 두분 연애 혹은 사랑 혹은 짝사랑에 있어. 어떤 결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시고 이 사람의 마음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4번분 잘 되길 바라면서요.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사랑의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현실적인 어떤 장애물, 두 사람 사이에 들어온 운 그리고 그 사람의 심리적인 어떤 장애물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돌파구까지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현실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 오히려 굉장히 큰 가능성을 보고 있고 이 일에서 어떤 일들이 생겨날까?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우리의 관계는 분명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는 시작하는 사람의 기대가 담겨 있네요. 전체적인 카드를 봤을 때도 사실 오래된 연인보다는 만난 지 얼마 안된 사람 쪽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그만큼 뭔가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어요. 심리적으로도 지금 상대방은 어떤 장애물, 이 사람과 가까워지는 데 어떤 힘듦이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치유받는 느낌이 드나봐요. 지금 5번 분이 조용하지만 내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고 조심스럽지만 그게 재거나 멀리하려는 느낌 같지는 않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지금 5번 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운 자체가 조금 힘들게 들어왔어요. 지금 뭔가 끌고 나갈 일이 굉장히 많네요. 두 사람이 관계를 맺어 나감에 있어 해야 하는 것들도 많고 주위의 시선들도 있고 각자의 일이 굉장히 바쁜 시기이기도 해서 운 자체는 크게 좋은 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마음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겠다라는 느낌이에요 결국 타로를 보는데 있어 내게 주어진 어떤 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행동에 따라 이 운은 가변적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번 분이 장애물이라고 생각할 법한 건 없고 다만 상대방이 일이나 다른 것 때문에 좀 바빠서 약간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다. 하지만 진심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주변인들도 지금 5번 분과 상대방에 대해 와 운명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들이 있어요 운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두 사람의 인연이 결코 얕지 않고 굉장히 오래 이어지겠다 그리고 이 관계는 아주 가볍고 금방 잊어버린 어떤 관계는 아니겠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만큼 두 분은 뭔가 강렬한 데가 있는 것 같고요 아직 사귀지 않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주변에서는 두 사람을 두고 저 둘에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시선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윗사람, 특히 부모님에 대한 카드로는 아직 모르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해요. 안대를 두르고 있는 여인이 나왔는데 제가 이 카드를 다른 데 해석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리딩에서 보기에는 5번분의 상대방의 부모님 혹은 윗사람들은 5번분을 아직 잘 모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판단을 내리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요. 만약 다 아는 상황이라면 지금 5번 분이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다 주지 않는 건 아닌가 하고 조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느낌 하지만 잘 모른다는 쪽이 강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안면은 있을지라도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판단을 유보한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 이 관계에 있어 돌파구로는 마법사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일이 많고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일수록 새로운 계획을 만들거나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하는 걸 망설일 경우가 많은데 마법사처럼 반짝이는 여러 아이디어들을 함께 공유해 보세요 어떤 피크닉이라도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 놀러간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 모든 걸 실행하기는 어렵더라도 아주 행복하고 달콤한 어떤 계획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이 무거운 짐들을 잊을 수 있고 이 사람이 바라는 그 어떤 치유가 될수 있겠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현재 들어온 운이 두 사람 모두를 조금 힘들고 지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관계는 문제가 없겠고 사랑의 장애물이라고 이 있냐고 묻는다면 글쎄요 거의 없겠네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지금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행복한 일들, 많은 계획들을 세워보시고요. 짝사랑하거나 그분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뭔가 둘이서 즐겁게 놀 만한 어떤 일들 혹은 재미있는 농담 정도라도 좋아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